안녕하세요 표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460 보드 만 700K도 쓸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카포 B460 스텔레전드 터프플러스 아이오스타 GTQ 그리고 어로스 기가바이트 어로스랑 전원부가 완전히 똑같은 D3H 이렇게 다섯 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기가바이트 어로스 들고 왔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왜못 가져왔냐면은 제가 저 제품들을 구매할 당시에는 어로스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원부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때 이런 식으로 펜도 갖다 대고 테스트했거든요. 방열판 좀더 크다고 이 펜보다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참조하셔도, 어었어도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튼, 저 다섯 가지 제품을 준비해서, 1,700까지, 그 1,700K까지 꽂아서 쓸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1,700도 이상 쓸수 있는 B460 보드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스몰 AVX는 사실상 과부하 테스트라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는 요거보다 부하가 적을 겁니다. 다만 프리미어 내보내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실행 혹은 게임을 하면서 토렌트를 실행한다면 은 비슷한 수준의 부하를 여러분도 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 가격이 다 비슷해요. 같은 값이면 가장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바이트는 최상위 제품인 어로스랑 얘랑 전원부가 똑같이, 똑같기 때문에 이 D3H로 충분히 어, 기가바이트의 전 제품의 품질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스틸 레전드가 제일 윗 제품이에요 여 밑에 뭐프로포라든지 몇몇 제품이 있는데 스틸 레전드 많고 전원부 품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못 버티면 밑에 애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B469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여 위에 딱 하나 있어요 토마호크 톰하우크. 근데 토마호크는 박격포랑 전원부 구성이 똑같습니다 방열판만 좀더 크고 그러니까 박격포로 대충 가늠이 되겠죠 여 밑에 놈들은 박격포도 안 되는데 당연히 안될 거고요 바이오스타 레신싱 같은 경우에는 이한 제품밖에 나온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저스 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상위 제품 아닙니다. 터프 시리즈는 얘랑 전원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스트릭스 제품이 따로 있어요. 스트릭스 G, 스트릭스 F, 뭐 스트릭스 I가 있는데 ITX는 제껴놓고요. 얘는 전원 품질 별로 좋지 않거든요. F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원 품질 좋습니다. 문제는 F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22만원, 23만원이에요. 그돈 주고 B460 산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Z490 터프 플러스가 꼴랑이 24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놓고 나면 이게 사실상 최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제품을 고른 거는 충분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골랐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재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요. 직접 표를 보면서 어떤 비사력궁 제품이 가장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보면 좀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거 한1 3만 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어로스 제품으로 바뀌면 은한 만원 정도 더 비싸서 14만원 조금안합니다 13만 중반? 13만 4천 정도 할까요? 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로 광고하고 있는데 4페이지가 v 코 그러니까 CPU 코어 부분에 가고 2페이지는 VCCGT라고 내장 그래픽 쪽으로 갑니다. 제가 미리 전원부 사진을 찍어왔어요. 녹색이 내장 그래픽 가는 거고, 실제로 코어 부분은 저 4페이지 밖에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홍색으로 칠해진. 모스펫 구성은 엔채널 모스펫 상단에 하나, 하단에 둘 쓰고 있는데요. 구성 자체는 나쁘잖아요 근데 페이지가 4개밖에 없다는 건좀 치명적입니다. 최대 출력량이 매우 낮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단 모스펫을 곱하기 2개로 썼는데도 요 정도 출력밖에 안 나오니까 실제로 엔채널 모스가 출력이 최대출력이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온도 문제 때문에 효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거에 반도 나올 까 말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700을 못 버텨요 실제로 실험했을 때도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전원부 구성이 구린 거는 스펙만 봐도 보통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할 을 수가 있어요 자 일일이 테스트를 다 했는데 사진 몇 개만 아, 사진 아니 동영상 몇 개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깃바 해제전 해제 전에는 4.0을 부하를 주기 전에는 유지하다가 부하를 좀 주면은 3.8로 내려가요. 보이시죠? 처음에는 부하를 주고 있어도 4.0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3.8까지 내려갔잖아요. 온도도 직접 이렇게 다 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열화상 온도기를 통해서요. 어쨌든 전력제한 해제를 안 하면은 1만 400도 최대 클럭을 못 뽑아냅니다. 어느 정도 부하가 넘어가면 그래서 뒷밖걸로 전력자 해제를 해서 한번 보, 볼게요. 전력자 해제를 하면 은 10분 내내 돌려도 4.0에서 안 내려가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다고요? 살짝 키워드릴게요. 배수 보이시죠? 4.0에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온도는 조금 높아졌죠. 전력자 해제를 하니까 60도 가까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일일이 이렇게 표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동영상은 굳이 다볼 필요는 없겠죠? <웃음> 근데... 1 7 0 0은 넣을 때는 1,400하고 전력 소비량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내가 못 버틸 거라 그랬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깃바 해제전 봅니다. 일단 부하가 안 걸릴 때는 47배수 48배수 사이가 나왔어요. 부하딱 걸었어요. ABX 하나는 껐습니다. 2는 끄고. 부하 걸자마자 47에서 41배수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요. 좀 이따가 언더가 좀 높아지거든요, 전원부 언더가. 어? 방금, 어떻게 됐죠? 응? 응? <웃음> 8배수까지 내려가요. 클럭이 800까지 내려간다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대요 재성능은 절대 못 써요, 1,700원. 여러분이 고부하라 안 주더라도 이건 못 버틸까 거라는 게 내가 확신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전원부 언더, 클럭이 까진 데 불구하고 106도 나와요. 이 부실한 4페이지의 전원부는 각 페이지당 아주 무리가 갈 정도로 높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 1,700K 수준의 발열량,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력자 해제를 하든 안 하든 100도가 넘어가면서 실제로 클럭이 0.8까지 까지니까 1,700 제대로 못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는 어로스엘트까지다 포함해, 아, 어러스 엘트 참, 어러스 시까지다 포함해서 사회상 1 7 0 0원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밑에 라인은 말할 것도 없죠 싹다 하여튼 기가버튼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스틸레젠드 안보죠 스틸레전드는뭐 가격은 얘하고 5천 차이나네요 5천 비쌉니다 어, 8 플러스 1이라 그래요 오, 페이지 숫자 많은데 예, 네, 좀 많아요 어, 심지어 드라이버 모스 썼어요 드라이버 모스는 아까 내가 뭐 상단 모스팩 하단 모스팩 그랬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드라이브 유닛까지 다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어, 전부 다 뭉쳐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거리가 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효율도 좋고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요 발열이 적게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하를 받았을 때 어디 과연 그럴까 안 볼까요? 폐지 숫자도 많고 물론 뭐 최대 출력량은 하단 모스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에 거보다 적지만 이놈이 효율도 좋고 충분히 잘 버틸 것처럼 보입니다 고급진 제품 썼으니까 방열판도 확실히 훨씬 큰걸 선택했어요 얘는 내가 바람을 따라 안 불어준 상태입니다 자, 우선 전력제한 해제하고 10400을 돌렸을 때는 클럭이 4.0으로 고정이 됐어요 BF, BFB 125까지 올렸을 때 근데 해제를 안 하면 은 이놈도 <웃음> 클럭은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짧게나마 3.6으로 쳤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쳤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 전원부 구성은 튼튼한데 전력제한 해제는 해줘야 스틸 레전드도 1 4 0 0을 쓰는 데 이상이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부 온도는 매우 착합니다 4 2도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10분 돌렸을 때 혹시나 의심병 환자분들이 들 계실까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제한 해제하고 10분 돌린 겁니다 쭉 10분 돌려요 4.0에서 안 내려오죠 이 10분짜리 영상입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온도 얼마입니까 보여줘요 42도 네. 보시다시피 위에 기가바이트 제품보다는 10도에서 20도 가까이 낮은 온도로 보여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놈은 1700도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1700을 꽂아서 돌려봤는데요. 에즈라 1700은 전력 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BFB가 125W까지밖에 안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2 5 0 w 까지 풀려야 되는 1700의 최대 전력 소비량까지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올코 어 부스터가 4.6 4.7 사이가 터져야 되는데 4.1, 4.0 사이로 터집니다. 그래도 10분 내내 4.1m는 거의 안 내려가요. 잘 버티죠? 전원보 온도 안 궁금해요? 10분 돌렸을 때? 자, 전원보 온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1 7 0 0을 4.1 잘 버티면서 전원보 온도는 51도밖에 안 돼요. 보이시죠? 51도. 분명히 전원보 온는 아주 여유가 있는 겁니다. 51도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 전력자의 해제 옵션만 있으면 4.7로 클럭 빵빵하게 유지하면서 1,700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즈락이 바이오스, 바이오스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전력자 해제 옵션는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1,700을 쓸 때는 성능 하락이 현재 시점에서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6월 2일 바이오스 썼는데, 아직까지 최신 버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된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전력자 해제는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스틸리밍도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박격포한번 볼게요. 박격포는 당장에 딱 봐도 표시해나죠. 똑같은 엔체렛 모습도 썼습니다. 기가바이트는 뭐 헐변하지 않아요? 저 근데 지금 MSI 바퀴포는 뭔가 빽빽하게 꺼멓게 들어가 있죠? 페이지 숫자도 많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12페이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12페이지는 아니고 6페이지고 듀얼 아웃풋으로 12페이지 형태로 만들어둔 겁니다. 어쨌든 모스페 숫자가 기가바이트보다 두배는 많아요. 똑같은 품질의, 아니, 비슷한 품질의 모스펫 썼는데, 두 배가 많다고. 같은 N채널 모스펫. 그럼 이놈은, 내가 보기에는, 기가바이트 두배 수준이면, 다 버틸 것 같아요. 1,700도 버티고, 1,600, 아, 1,400, 1,600 다 버틸 것 같습니다. 1,900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아니, 니네 정답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B460 품질 비교표,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 올려줬을 때도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일단 박격포 해제전을 한번 볼게요 해제라는 박격포는 해제전인데도 안 내려가요 클럭이 4.0에서 안 내려가요 1 4 0 0에 올코어 부스터는 4.0이거든? 거기서 안 내려간다니까 심지어 온도도 45도밖에 안 돼요 박격포 해제 후에도 똑같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클럭이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략제 해제나 해제후나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250W까지 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5W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1 4 0 0에서는 해제하든 안하든 올코어 부스터가 빵빵히 터진다고요 온도는 동일하게 뭐 44도 정도 나왔습니다 1도 정도 적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 정도 오차값이죠 1도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전력자 해제를 안해도 1 4 0 0을잘 버티는 게 바뀌어 퍼졌습니다 자 이제 기대감에막 치솟아 오릅니다 야 올코어 부스터 4.7인 1 7 0 0도 버티느냐 전력제한 해제하기 전에 바어판 볼게요. 4.7, 4.7이죠. 기본이. 4.7이고, 이제 부하를 줍니다. 아, 부하 주기 전에 잠시 내려가는 거는 전력관리기술 터진 거고, 부하 주고 난 뒤에 안 내려가는지 봐야 돼요. 안 내려가죠. 하나도 안 내려가요. 온도도 78도.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제가 지겨서 발을 빼빼 고는이 10분 동안 클럭이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전력제 해제 후도 한번 볼까요? 해제후도 그냥 4.7 고정이고 뭐 해제전에도 4.7 고정인데 해제후나 해제전에는 차이가 없겠죠? 네, 이렇게 쭉안 내려간다 10분 내내 온도 테스트했을 때도 뭐별 차이 없게 나와요 82도 예, 내가 적어뒀는데 해제 후에는 전력 소비량이 조금 초기, 초기부터 좀더 커요 그래서 약간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네, 어찌됐든 10분 내내 돌렸을 때 78도에서 82도 사이밖에 안 나오고요 클럭이 4.7 고정이 된다고요? 어? 그러면 에즈락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에즈락 은 51도인데요 에즈락은 클럭이 내려갔잖아 클럭이 내려가면서 전력 공급량이 지금 박교포 대비 거의 막한 70%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2 0 0값밖에안 썼잖아 얘는 근데 계속 360, 370을 쓰면서 4.7 고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온도 차이는 감안할 만해요 원래 한 15도, 20도는 차이 난다고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얘네 둘이 품질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1 4 0 0 썼을 때도 온도 차이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고요. 1 7 0 0 썼을 때 아쉽게도 스틸레전드는 전력제한 해제가 되지 않아서 클럭이 까졌지만 온도는 매우 착했어요. 그리고 박격포는 클럭이 전혀 안 까지고 어, 전력제한 해제도 할 필요도 없는 보드였습니다. 이1 7 0 0 k 를 아무 문제 없이 버틴 보드였어요. 대형 사이즈의 방열판 썼는데 저게 효과가 큰것 같아요. 딴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지금 소켓 사이즈가 똑같은 시점에서 내가 사진 잘라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소켓 사이즈가 똑같죠. 결국이 방열판 크기 차이는 그대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뭐 하, 기가바이트 거 보니까 너무 미니미니한데? 어쨌든 박교퍼가 큰 방열판 튼실한 전원부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가 기본적으로 250까지 돼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가장 베스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위를 1등을 줬어요 아 그러면은 아, 가성비 EMTEC AS 생각하고 가끔 사시는 분이 있는 정말 드물게 팔리는 바이오스타보다 벗도록 하죠 역시나 가성비 제품답게 12만원도 안해요 어? 나름 7페이지인데 7페이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전원부 구성을 보면은 박격포에 제가 아까 12페이지가 아니고 사실상 얘가 6페이지라고 랬잖아요 근데 12페이지로 봤을 때 박격포 구성이랑 얘랑 비교해도 얘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상, 1, 하, 2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7개인 거야 옆에 보이는 주황색. 숫자가 분명히 주황색 안에 들었는 모습의 숫자만 봤을 때 밖에 화보다는 확실히 훨씬 적죠? 적습니다. 어 개수는 10개 정도가 적네요. 그래도 1만 400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제가 영상 일일이 안 띄울게요 전력자 해제를 안 하면은 만사4 0 0도 제대로 못써요 3.4까지 클럭이 내려갑니다 그래도 전력자 해제를 하고 나면은 만사4 0 0은 잘써요 바이오스타도 뭐 전원바 온도도 사회상 뭐 80도까지도 안가잖아요 60몇 도니까 이거는 뭐한시간 내내 고부하를 줘도 70도 정도 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써도 될것 같아요 만사4 0 0은 아무 문제 없어 바이오스타레이싱도 다만, 보시다시피, 1,700을 쓰기 어렵습니다. 요건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1,700, 바이오스타, 해제 전, 해제 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해제 전도 못 버텨요. 전력자 해제 전에 1,700을 넣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뭐 4.7 나오다가 부하 걸리자마자 3.8로 내려가고, 어,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80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난뒤 잠시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요. 결국 못 버틴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못 버티는데도 온도가 66도, 60, 66도까지 60, 6도 나왔거든요. 결국은 제대로 부하 걸렸으면 얘도 100도 찍을 놈이에요. 다만 안정장치가 기가바이트보다 훨씬 일찍 동작을 했기 때문에 온도를 착하게 잡았을 뿐이죠. 결국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못 써먹는다. 얘도 방열판 사이즈는 큰데 위에 플라스틱 덮개가 덮여있어가지고 실제로 발열 해소에는 크게 방해를 끼칩니다. 저 디자인적인 플라스틱 요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칠했는 조사이즈까지만 방열판이고그 위에 저 파란색 문이 있는 플라스틱 덮개가 넓게 덮여있는 형태라서 영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된는것 같아요. 바이오스타는 아쉽지만 10,400까지만 쓰는 걸로 하죠. 아수스 터프 볼게요. 나아수스 터프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Z490 터프 플러스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야이 B360도 혹시 올킬하는 거 아니야? 하고 봤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바퀴퍼 대비 안 싸거든요? 스틸리딘 대비도 안 싸요? 근데, 전원부 구성이 좀 아쉽습니다. 6페이지 밖에 안 돼. 페이지 숫자가 적은 거면은, 그것만으로, 뭐, 문제 찾기좀 어려운데, 엔채널못 썼는데도 페이지 숫자가 이 가격에 6페이지 밖에 안 된다는 건좀 아쉬운 거 맞아요. 어쨌든, 이 6페이지가 얼마나, 그,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전력자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1 4 0 0도부스트 어, 클럭이 까집니다 아, 이런거는 이제 한번 보여주는게 맞겠죠 터프 네, 전력제한 해제전 보여줄게요 부하가 좀 걸리니까 보시다시피 3.5까지 내려가요 좀 많이 내려가죠 온도도 별로 안 착합니다 봤을 때이 클럭이 까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 온도가 40도가 넘는다는 건좀 아쉬워요 43도 클럭이 3.5까지나 까졌는데 그러면 이제 전력제한 해제를 하고 한번 볼까요 해제하고 보니까 안 내려가. 그래도 1,400 정도는 쓴데 문제 없겠네요. 네. 1,400이 아니라 1,600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전력자 해제했으면. 네. 온도가 이제 한 56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내가 저거 아쉽다고 했냐면은 60도 안 되니까 쓴 데는 문제 없는 거 맞아요. 근데 분명히 지랑 동가격인 박교파나스틀레전드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40도에서 멈췄거든요. 실내 온도는 똑같은 24도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23도, 24도입니다. 오히려 위에 애들이 민, 민값이 민더 높죠. 얘가 지금 민값이 22도, 23도인데 이상하게 이상한 거 아니죠. 전원부 구성이 아쉬우니까 당연히 온도는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쉽죠. 똑같은 가게에 딴 애들한테 밀린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뭐잖아요. 1700은 쓸수 있지 않을까요? 1700 꺾고 전력제한 해제를 안 해봤습니다. 1700꽂고 전력자 해제를 안하니까 일단 3.9에서 많이 내려갈때는 그거보다좀더 내려가요 어쨌든 3.8 3.9 사이 왔다갔다 해요 온도도 꽤 높게 나옵니다 74도까지 나왔어요 74.1도 그리고 전력자 해제를 한번 해볼까요? 해제하면 그래도 좀더 터지겠죠? 3.9보다는 그래서 전력자 해제를 해봅니다 전력제 해제를 하면은 4.7까지는 한 번도 안 올라오는데 4.2에서 안 내려가요 그나마 잘 버텨요 4.2에서 안 내려가고 근데 4.2에서 안 내려가는데 온도가 91도까지 나와요 전원본도가 중간 시점이 됐을 때 82도고 거의 끝나는 시점이 91도까지 온니다 그러면은 얘는 열평형이 아직 91도도 이루어진게 아니니까 계속 온도가 오를거라고 감안했을 때1 7 0 0을 제대로 쓸수 있을까요? 클럭이 까진 상태에서도 온도가 이만큼 높은데 당연히 못 쓰겠죠. 부하가 좀 낮을 때도 클럭이 까질 것이고 온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방열판 사이즈는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딴 애들하고 비교하면 좀 작은 건 맞는데 상단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결국 터프는 돈값을 사실상 못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바이오스탄 싸니까 내가 이해해줘. 근데 이 터프 좀 아쉽죠. 맛있습니다 물론 기가바이트 보니까 갑자기 선녀 같긴 한데 <웃음> 기가바이트 어디가면 안 까고 싶은데. 아 그래도 기가바이트 Z490은 쓸만해요. 근데 기가바이트 보다가 아수스 보면 진짜 선녀 같긴 해요. 근데 또 아수스 보다가 바퀴포 보니까 아수스가 아 선녀? 아씨 내가 그 뭐지 구생활하면서 어, 여자 부사관을 봤을 때 정말 이뻐 보였는데 그 강남에 여자친구 보러 나왔을 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되죠. 예, 여튼 어쨌든 아수도좀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내가 추천한다 그러면은 아수 지금 녹색 독색칠해놓은거 날릴 거예요. 날리고 음... 평범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이거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웃음> 스틸레젠드 쓰는지 바효포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같은 1 4 0 0수더라도 분명히 온도가 도착한 스틸레젠드가 있어요. 스텔레전드 그렇다면 뭐부가기능이스텔레전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5기가 랜 쓰고 있고 오디오도 a s c 1200 써요 어뭐 터프 같은 경우에는 인텔 1기가 랜 아니면 1200이거든 어, 이거나 이거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지 그 온도도 더 착하고 심지어 똑같이 1 7 0 0 물려서 클럭이 까진다 쳐도 얘 4.2 고정이고 얘 4.1 고정이지만 얘는 온도가 51도밖에 안 돼요 뭐 91도까지 올라가잖아 40도 차이 나요 누가더 좋겠어요 그냥, 뭐, 바이오스를 안 고쳐주더라도, 스틸 레전드가, 터프 플러스보단 좋아요. 물론, 이거 살 바에, 박교포 사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베스트 픽은, 사실상, 박뀌포입니다 지금 비사르콤 베스트 픽은. 그 다음이, 스틸 레전드라 생각해요. 스틸 레전드가, 바이오스에서 전력자의 해자만 풀어주면은, 1, 2등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이오스를 고쳐주면 은이 1, 2등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박격포보다 스틸레전드가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머지 제품은 이 진의 회사거 최상위 제품 비교해도 얘네들하고 품질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 B460에서 골라라 해도 스틸레전드 아니면 박격포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외편입니다 야 박격포 이거 뭐 1,700도 이 정도 온도로 버티면 내가 보기에는 1,900도 한번 해볼 만한데 싶어서 1,900을 꽂아봤습니다. 어... 일단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안 돼요. <웃음> 1,900을 꽂았는데 처음에는 1,900에 최대 5코어 부스터인 4.8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티긴 하더라고요. 어, 버텨서 야 이거 박격포 이거 와 물건인데 이랬는데 어 온도를 재보니까 어, 온도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85도? 0 어, 8 온도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는데 내가 또 잠시 놔둬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 한번 봐요 야이 470W를 버티고 있다고? 지금 CPU만 470W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바퀴벌 괜찮은데? 예. 이 생각을 한번더 먹을 때쯤에 갑자기 온도 95도 찍는 게 보이고 화면이 퍽 하고 나갑니다 노시그널. No 네, 결국은 전원본들을 버티지 못하고 재부팅이 돼 버렸어요. 1구백은 보통 작은 용을 각오하고 사는 거잖아 순수 게임용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작업에선 제가 그랬죠. 프라임 스몰 가까이에 부하를 줄 수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 그나마 가상, 가, 가능성이 성가 있던 박격포도 못 버텨요. 그럼 나머지 보드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B460에 1구백을 쓰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제 결론이에요. 1,700까지는 가성비 좋게 박교포 보드에 넣고 쓰시면은 성능 저하 없이 전력자 해제만, 아, 그 전력자 해제도 필요 없네요. 전력자 해제도 안 하고 잘쓸 수가 있다. 다만, 1,900에서 B460 좌합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 가까우니까 1,900은 가성비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Z490 터프 플러스 정도는 가라. 정도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어때요? 실사용, 실테스트 모든 걸다 집어넣고 저번에 만들었던 B460 비교표를 제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충분히 되셨죠? 같은 갑에 다홍치마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이 표를 보고 구매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갑니다.